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어요 가을 날씨로 접어드렸습니다 오늘은 AI AI 스피커 cctv 겸 스피커 어, 오감을 다 느낄 수 있죠 8차원 스피커 cctv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고 cctv가 직접 보고 또 듣고 어,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직접 스마로 보고 듣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이 연기 감지기. 이 감지가 되면 인코가 어, 되겠죠 연기.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이 스피커는 음, 바로 들을 수 있으면서 이 저희 스피커에 센서가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센서에는 실질적으로 어, 이거는 이제 온도 센서가 되겠죠. 온도 센서, 인체감지 센서, 온도 센서인데 여기에 이제 에... 연기 감지 센서나 온도 센서, 코 역할하는 연기 감지 센서 그리고 어 이렇게 촉감을 느낄 느낌으로 이렇게 온도를 그 피부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센서로 바로 인식을 해서 이 카메라나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어, 알려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연동. 할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구성품을 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넷이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하고 언제든지 연동이 되겠죠. 어, 그리고 원격지에서 어, 이 콘센트를 통해서 제어가 또 가능해 전원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스마트폰으로도 물론 듣습니다. 양방향으로 듣고, 또 스마트폰으로 말을 하면, 이 현장의 스피커로 음성이 바로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센서 스피커가 주변에 있으면 바로 자동으로도 센싱이 돼서 나오고 이 카메라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센서 기능이 그리고 어 코로 막고 연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연기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어이 카메라에 에, 센싱이 되, 되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이원격기 스마트폰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어, 말하고 스마트폰도 어, 그리고 역할을 하는 이연기 감기까지 하고 또 온도 센서 인체감기 센서 기능까지 하는 보호감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더불어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켜고끌수 있는 기능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가 정말로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 가능한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광주 어느 곳에나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카메라를 돌려 볼게요 돌아가죠 전면으로한번 향해서 자, 예,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 좌우 상하 아, 잘 돌아오고 그리고 원격지에서 제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스마트폰로이 기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파울링이 다소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네. 지역 주민 여러분 지금 어느 어느 장소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어, 이 사무실에서 어, 동네 주민들에게 오늘 노인정에서 어, 김철수 뭐 할머니 예, 생신 축하연이 있으니 예, 동네 주민 여러분들은 노인정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어, 농사채는 농사 짓다가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시장 보러 가서도 이장께서 스마트폰으로 어, 원격지에 있는 동네 앰프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는 여기 사무실인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도 이렇게 에,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실 에, 보이십니까? 사무실 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격제에서 오늘은 어, AI 스피커, 에, 인공지능, CCTV 카메라, 네. 그리고 IoT 이 인터넷과 바로 사무실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카메라하고 어, 스피커를 얘기했는데 를 여기에서 이런 냉장고를 켜거나 전원을 끄고켜거나 TV를 켜고 풀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 타이머와 연동을 해서 어, 스마트폰이 일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 제어를 해서 전원도 키고 끄고 어, 에어컨, 리모컨도 풀고 켤수 있는 그런 그 어, 디바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동을 할 수가 있겠고 저는 음, 산업현장이나 어, 사고 위험을 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안전용품 쪽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보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